안녕하세요. 아이러브 유튜브 김옥선입니다. 유튜브 고객모집에는 다섯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중 다섯 번째 팬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유망 고객을 팬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유망 고객이 팬이 되면 상품을 장기적으로 팔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팬이라면 재구매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상품,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팔리게 되고 매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팬이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사는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 많은 고객이 구매해 줍니다 이런식으로 애플은 매출을 올립니다 이렇게 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동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면 자사의 팬이 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단순 접촉효과 노출효과라고 불리는데요 계속해서 보면 왠지 이 사람 좋다 왠지 이 회사 좋다 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광고를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볼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를 좋아하게 만들면 이 회사의 상품을 갖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품과 서비스가 잘 팔리겠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블로그나 책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영상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동영상으로 뭔가를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영상도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많이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텍스트 문화에서 동영상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텍스트가 사라진 건 아니므로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동영상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기 때문에 팬도 많아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팬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영이념 등 자사를 더 알게 해야 합니다. 즉 자사를 응원하고 싶어질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사의 이념은 무엇인지 어떤 상품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팬으로 만들려면 그러한 세계관이나 스토리를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감을 얻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 계속해서 구매할 것입니다. 그러면 매출 이익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경영 이념이나 자사를 응원할 만한 이유를 확실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팬으로 만들기가 더 쉬워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I love YouTube 김옥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